뭐야 뭔 게임이야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 너무나 뭐, 스타일이야 생긴 건. 정말. 벌써 어려워요. 네 얼굴. 애더기 얼굴. 애덕... 고, 고난이도. 니 <웃음> 네 <웃음> 얼굴 엉망진창. 너무 사실 기반의 말이라 데 텐진가 그러는데 어떡하지? <웃음> <웃음> 아, 애더기나 작품들한테 무슨 게임인지 좀 대충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같이? 그냥 이제 심해 탐험정 같은 음. 거를 같이 운영하면서 심해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임인 걸로 그런 알고 거야. 그위 니드 투고 디퍼 옛날에 막 그런 거? 그런 느낌. 음위 니드 고 디퍼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 그것도 재밌는. 수상 어? 운전하면서 진짜 재밌는데. 위 니드 투고 디퍼. 되게 좀 어둡고 잔인한 게임이에요, 이게. 너무 좋다. 음, 나그 로봇 로보토미 생각나는데. 이것도 두 명에서 네 명이야. 한 명은 막총 쏘고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수리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게임 개질할 음, 아수 있어 음, 음, 음, 음. 인게임 보니까 맞아 바로 트라우마랑 굉장히 비슷해 아 그래? 그러면 오늘은 바로 저거 해보자 이 함선은 나로 인해서 망하겠는데 벌써 보이는데 사진들만 어? <웃음> 난 진짜 애덕이 두들겨 팰수 있어 그중에 저, 저 혼자 두들겨 맞다가 그냥 그거 잔소리 <웃음> 할라 같은데. 진짜 잔소리 <웃음> 할수 있어 야. 준비됐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마로 트라우마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심해 깊은 곳에서 잠수정을 타고 서로 협동하면서 잠수정을 계속 심해 깊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게임이에요 스팀에서 출시된지는 좀 됐는데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오늘은 같이 플레이할 에덕 씨랑 박녀씨 그리고 최캐빈 씨를 모셔왔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게임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먼저 다들 튜토리얼을 한 번씩 해보고 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각자 다들 튜토리얼 한 번씩 하고 옵시다. 오케이. 네. 안녕. 네. 나는 일단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끝났어. 이거 나도 기본적인면다 끝났거든? 네. 네 저도 직업 다섯 명 중에 고려래요 골르긴 했어. 나 정비사 했거든. 나는 의사. 전 몸으로 때울 수 있을 것 같은 보안 용 골랐어요. 그럼 함정을 그거... 함정을 플레이 먹빠가 해. 그거 너네 선택해봤자 어차피 멀티플레이 하면 다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맞는데 튜토리얼을 할때 선택하면 해야지 우리가 되잖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함, 선생님은 플레이 먹빠가 함정 하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갔다 옵시다들. 뭔 소리던가요? 아그 네. 오빠 기본적인 것만 끝났어? 어아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그거에 어. 관련된 튜토리얼을 하고 와라. 어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직업 후, 튜토리얼이 있어 그래서 아, 그거 오케이. 선택해서 보고 오면 돼요 네요. 예 무릎으로 찍어 눌러 어 무릎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가슴팍을 그냥 CPR을 해 그래 잘 일어나 주었구만 메인메뉴로 가도록 하지 돌팔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아템 의사네 에헴 보안요원입니다 이거 근데 보안요원이 들어오는 괴물만 죽여도 되는 거라 꿀일 줄 알았는데 잠수정에 총까지 쏴야 되나? 의사는 못 시켜요? 의사는 CPR?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은 이거 잠수함 사람 다 죽을 것 같은데 악녀 누나가 장 힘들 것 같아요 저 기술자 근데 우리 하나가 비어요 직업이 다섯 개거든요? 정비공 기술자 탐장, 보안요원, 의사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빠져서 안녕. 안녕. 오, 깜짝이야. 기술자 괜찮아 보여요? <웃음> 진짜 나는 나 이거 하기 싫어. <웃음> 걔 바빠 보이던데. <웃음> 저... 저 기술자 아니고 나 정비사야. 아, 어그 근데 이거 직업에 다섯 개라 우리 기술자가 빠지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러게 나도 좀 그게 걱정이네. 컴퓨터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식이면 아. 난 진짜 안고쳐 이런식이면 전총 아군한테 싸요 어? <웃음> 야 진... 어쩐지 <웃음> 듀토리얼에서 보안요왕 개이라고그 그 문신 새겼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그런 말이 나와요? 너그안 그래? 읽어? 저는 정비사들 진짜 그거 날로 먹는 직업이라고 막 설명해 주시던데 그러면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날로 먹는 야, 직업이니까 야, 야, 야. 애도가 진짜, 아 너랑 열심히 하번 잘해봐? 남의 떡이 아, 커보인다 이런 아, 느낌의 아, 그런, 그런 아, 대사가 아, 이, 있나 보네요 잠수함 막 아, 터지고 막물 어? 줄줄 새는데도 한번 열심히 해봐 오케이 너네들 오, 총합을 먼저 터트려 어, 이무시로 아, 오면은 그냥 바로 주사기에 다른 걸 넣는다 내가. 어? 아, 아 주사기에 다른 걸 넣는다. 고아난또 어, 다른 걸 넣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 아 됐어? 어? 어? 음, 음. 아들짝. 함장님이 그렇게 할게 많은가? 원자로를 가동시키도록 와 대박 함장님 진짜 한국 한국 한 아니 함장 뭐야? 함장 할일 되게 많은데? 막 명령 내려야 되는데? 와 근데 우리가 그걸 들을 건아니한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어 캠페인으로 가보자 저 스토리 모드 아니야 그러게 캠페인이? 저것도 재밌겠다 응.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물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발견해 보십시오 음 재밌겠다 저거 응. 시작 물자 매우 풍족 응. 매우 풍족으로 할거야? 우린 그래도 다 못쓸게 뻔하거든 그럼 그냥 적게 하는게 낫지 않아? 그래도 응. 재밌지 않겠어? 매우 풍족해도 누가 이제 빼돌릴 수도 있고 그럼 보통 <웃음> 그때 중간으로 할게 그럼. Uh -huh. 아, 중간. 우리 보트 하나 추가하자 아, 음. 보트. 기술자로 넣을까 한 명. 그렇게 해서 하면 될듯 그냥 다섯 명딱 채워가지고. 와와와와 뭐야. <목소리> 대는 21세기 초 고속 유리섬의 유럽자 표면 얼음으로 뒤덮인 채로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거대한 두구체. <목소리> 어쩌고 저쩌고 왜다다안 다 읽어줘 각자 아, 방송하면서 읽고 있는 줄 알아서 아 읽어줘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구 태생의 식민지인들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새로운 생활양식이 적용된 소수의 거주 가능한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화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들이 연합해 새로운 통치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럽화 사회는 점점 더 지구와 분리되었습니다. 와우. 50년 전을 기점으로 지구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그이후로는보급선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음. 음. 보이이구나을보 수중여행과 이동수단은 새로이 거주 가능한 장소를 정찰하고 도착생물군의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목성에서 방출되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피하기 위해 더욱 깊이 모험에 스테이션 사이의 보급선을 구축하는 등이 새로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동수단인 잠수항 중 하나에 탑승하는 승조원의 삶은 수명이 짧고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당신은 도전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했고 당신만의 승조원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로 구입한 덩 <놀놀> 두공 두공 두공 두공 두공 아 두공 내 두공이 여러 갑자기 바보가 됐잖아. 당공. <웃음> 어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 음. 오 그러게 기본 인원이 어. 있나 보네. 반갑습니다 감장님 오냐. 감정님. 다들 잘 보다 가네. 음. 급식에 머리카락 안 빠지게 빡빡이로 왔습니다. 해덕군, 해덕군 그, 잠깐 이리 와 보게. 어, 둘이 은밀하게? 아무래도 붙잡아야겠군. 몸 상태를 붙잡어? 좀 볼까 자 치료해 드릴까요 일로 와보게 뭐 출발해 <웃음> 어, 거야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일로 와보게 음. 어허 이리 와보게 넌너 <웃음> <웃음> 음, 허벅지가 아주 튼실하고만 자네 아 이거 댁이 어, 어, 어, 저인거 어. 같아 스테이션 잠수함 지직 안탔고 아그 스테이션인거 같아 출정하기 전이구나 그런거 같아 아 여기가 우리가 사는 거. 곳이네 그래서 각종 상인들이 좀 있는거 같아요 님들 놀라운 사실. 캐비넷에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을 할 수가 있네요. 오. 그렇대요? 아무도 캐비터? 못 봐야 되지 않을까? 나 훔쳐 봤어. 어, 그러네. 붉은 손 아이콘이 있는 아이템은 다른 이의 것입니다. 응나명 내가 훔쳐서 명성 떨어졌어 같이 아, 떨어. 야이 쓰레기들아, 너네 뭐하는 거야? 진짜 뻔뻔. 나 맞고 있어. 나 맞았어. 괜찮아. 마음껏 훔치지. 어차피 한장 원장님이. 쭉. 저 드렸잖아요. 아아 아, 의사 닥터, 닥터. 아 왜? 아니왜출발라기도 아, 전에 뭐, 난리야. 닥터, 아, 나 죽네. 닥터 그래. 아, 나 죽었어. 아니 잠깐만 시작하기도 전에 아니 뭐 아니 뭐 죽었대. 으악. 유산은 둘이나 필요 없는데 하나 그냥 바닷속에 빠트리죠? 음, 음, 좋아 오, 오, 오. 드디어 그게. 진짜 출발인가? 됐다 됐다 응, 음, 근데 꽤 큰데? 음 엄청 이 큰데? 저 밑에, 밑에 잠수함 보였습니다 어 밑에 잠수함 보인다 우리 절로 가야될 듯? 여긴거 같습니다 우리들의 잠수함 아 그럼 내가 아까 이거 탄거였구나 여기서? 왜안 훔쳐진... 으아아악!! 어, 했... 뭐야? 뭐야? 저게 저기... 어. 아니 야, 야. 야. 뭐야 우아 <웃음> <웃음> 요 무슨 아그거 열면 안되냐 아니 그걸 열면 안 된다고요 함장님. <웃음> <웃음> 나 돌아버려. 여기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 아 여기 잠수복도 있다. 시리니까 잠수복부터 챙겨야겠다. 입을 수 우리가 가져가도 돼? 우리 거잖아. 아 우리 거야? 그 저기요 야 산소통 챙겨가 얘들아. 나 산소통 근 진짜 많이 필요해. 난물 속에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돼서. 왜요? 닥치지 못해? <웃음> 어, 왜? 이래서 물받겠어. 멍청한 보안요원이랑은 대화를 할 수가 없다니까? 안에서 <웃음> 수리하면 되지 않나요? 나 지금 맵을 눌렀는데 보여요? 다들? 아니요아안 보이는구나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맵을 정할 수 있어 감장님 감장님이 그냥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선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맞아요 아 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수갑이 이상해. 수갑이 내 자신을 묶는 것밖에 없어요. 너 <웃음> <나> 변태인가 보지? <웃음> 여러분 그 위쪽에 이 임무 선택 후 거주 전초기지 떠나기 이거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음. 그럼 내가 할게 그냥. 음, 음, 음. 네. 아, 니 함장님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거라니까. 수압으로 으깨져서 사망이래. 와. 아 저거 더 죽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웃음> 어, <수화부>. 플레이 이거 죽으면 <웃음> 어떻게? 아, 아 부활했지. 부활 시간 떴었어요. 당신은 함장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휘실로가 잠수함을 목적지로 이끄세요. 어나 살아났네. 아 살아났. 잠수함 내에서 무기를 관리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포탑을 무장 지키고 난폭한 승조원을 통제하세요. 어 함장님 충성? 어 아, 이제 실수하지 말고 잘 하라고. 나뭐 했는데? 전네 <웃음> 수상하구만. 어쩌서? 전에 기절하고 갔다 맞아 보자 겠나?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 그 하고만. 땡지. 아! 그소 선생님 맞았다. 일단 벨가 어떤 상그 뭐지? 그건지좀 봐야 되겠는데. 저 지금 출발합니다. 출항합니다. 예. Yeah. 아이씨. 닥터초의그수갑 아니 되게 재채기 소리 들으면서 아 귀엽네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 이X이랄게 베리가 어쩔 거... 미안합니다 저터초 에브바디 저 수갑 묶여서 뭐절로 가는데 그... 시아 씨... 발윽아 씨... 아왜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웃음> 아니 얘 재채기 하는 게 싫단 말이야! 어어 닥터초의 <웃음> 수갑... 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지한테 수갑을 <웃음> 하고 있는 거야! 나 미치겠어! 팀을 은 투합을 깨져서 사망하고 한 명은 계속 지손에 수감 묻고. 형제는 저주변대로내려놓고 가요. 기다려 봐. <웃음> 저희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아나 수준다. 감사합니다. 어어 어, 어, 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게 저희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 참물물 새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지금 밑에 밑에 밑에 하부 쪽에 지금 뭐 저희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 함장도 장간친다 함장님 뭐가 터졌는데 왜 말을 안 해주시지? 뭐 야, 고장 고장난 줄은 모르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 이거 왜물 찼다가 빠졌다가 하죠? 이거 의료실 물이 밑에도 물이 차는데? 제 선생님들 있어. 제 바닥에 어나왜 계속 가라앉지? 저기 어, 여기 물 올라오는데요? 뭔 뭐,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저기 물 음, 올라오는데요? 함장님 음, 뭐야, 어, 뭐야, 뭔소리야 뭐, 들어올라옵니다! 괴물, 괴물, 괴물! 야, 이거 봐, 괴물! 괴물! 괴물, 어딨 괴물, 어딨을까? 괴물. 괴물, 밑에! 야, 잠깐만! 아니, 야, 기다려. 괴물, 아. 괴물 올라왔어! 죽어! 죽어! 죽였습니다! 아, 죽였어, 죽였어! 아니, 야, 이, 이거! 어, 그, 내려가. 야, 죽었다! 안 돼, 아, 또죽었 아유, 야, 으아! 처참하게 죽었네! 아니 괴물, 나 수리하고 있는데 괴물이 죽였어 아니 근데 수리하는데 왜 잠수복도 안 입고 갔어? 아니 나 자, 마, 잠수 어 그게 있어 마스크 잠수마스크 썼지 어, 치료 되나? 치료, 줘, 치료 되나보다 치료, 치료 되나봐 CPR CPR 해줘! CPR 어, 무릎으로 네. 찍어버려 무릎으로 오, 그냥 오, 찍어버려 된다 오, 된다 <웃음> 아 근데 전혀 뭔가 반응이 없는데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저, 저, 저, 아니야, 저, 저, 저, 난 포기하지 저, 않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성장해. 이야, 이야 그, 그, 그, <웃음> 안돼 죄송한데 어떤 의사가 그렇게 사람 살린데 이야, 이야 심폐 사망. <웃음> 됐다. 뭐가 된 거지? 어? 도킹했어.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했어. <웃음>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음> 내가 했는데? 몬스터 한 마리로도 이렇게. 나나 <웃음> <나> 너무 힘들어. <웃음> <얘들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제가 듀토리얼에서 배웠던. 기술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어? 악녀 살아났구나! 안녕하십니까? 그래 잠깐 저는 악녀가 아닌데 잠깐 나좀 볼까? 어? 수, 선생님 유분남 아니십니까? <웃음> 아니아니아니아니 <웃음> <웃음> 어. 그 발언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네 <웃음> 아니 선생님 너무 구속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어, 어, 음, 음. 유분함이라 오히려 좋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해 선생님? 아, 미안하미안하 아,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여기도,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 내가 지금 목표를 잡은 곳이 군사 전초기지였어 여기에 설명이 풍부한 군사 장비를 제공합니다 1티어의 잠수함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상점인가 봐 그럼 저희 파밍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것 같아 채굴 전초기지가 있네 아 전초기지가 아니라 그냥 망망대를 가야지 이런 거를 안 하고 제대로 된 이벤트를 겪나봐요 가봅시다 어? 가는 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신호기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아... 뭐 고치거나 점령하면 뭐야? 뭐야? 잘못 썼습니다왜왜왜 어? 왜, 왜. 뭐? <웃음> 깜짝이야 나 부딪히신 줄 알았잖아 그리고 이걸... 왜, 왜. 저거 돈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걸...몰...몰...라 맞어간나 아, 그... 신호기 스테이션을 고치면은 인류가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대요 음...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게 돈이 되겠다 나오고. 그게 저구탈 안전이었어 그래 왜냐면은 우리 이건, 지구랑 돈,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식민지 활동하는데 기여하면은 돈벌기 짭짤하다고 막.. 아까 그랬잖아 자 에, 이제 NPC 유지됐지? 그거? 에, 그거? 에더가 아? 에더가 지금 나 위치 유지 잘하고 있지? 멈춰있지 이제? 잘 멈춰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도 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보자고 제군들 NPC 죽었나봐요! 에? 에? 아니네 여깄네 아니에요 저 지금 수영중입니다 나래를 씻어 드려갈수 있다! 한 발만 쏴봐도 됩니까? 안됩니다! 낙소면 <웃음> 뒤져요! 지금 나와 있는데 걔 무섭습니다, 지금! 나 보이지? 어, 저기 보인다, 플랜. 여기서 뭐 파밍하는 건가, 그냥? 그럴지도? 오, 여기 렌치! 동작 탐지기! 전송 게이트 부품! 연료봉이 있어요! 아, 산소 발생기에!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나 뭐야? 먹어라 뭐야? 지금 저거 뭔데?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 버그로 지금 a i 가 지금 싸우고 있다.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뭐 왔나 봐. 저 위쪽에 뭐 있어요 위쪽에 위쪽에 뭐 있는데? 야 여기 막 피나 있는 에덕이 어, 살아있어? 아, 아야 아, 상단 상단 상단 고장남. 상단. 위에 위에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아와물 아. 어. 위쪽 치른다 위쪽 치른다. 애덕 올라가! 잠시만, 아저저 저 떨어져서 낙점 받았어요. 부풀어. 잠깐만, 요물 차가지고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 어디 핑을 찍어줘야 돼? 그거 내가 알려줬댔나요? 그거디 찍는 건데? 아나 대장님! 침수 침수 침수 침수. 어, 그한법 반말기도 맞지 않습니다. 어, 뾰족한 거에 부딪힌. 어, 흔들립니다.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조졌어. <웃음> 아. 와. 살려줘 아, 안돼! 아, 안돼 잠수복 입어! 아야, 아, 저 물살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겠네 이게 다 싸구려 잠수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장님이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거 잘못이 없어요! 야! 야. 이거 찍어보니까 그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예저 뼈가 부러졌는데 혹시 그뼈 부러진 거는 기다리면 붙어유 <웃음>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어! 잠수함 더 내려갑니다! 더 시면으로! 오케이. 더 시면으로 떨어집니다! 포기해! <웃음> 이번생은 어? 망했어 깔끔하게! 깔끔하게! 삼장님이 포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안돼! 안돼! 여기 집센물 센. 삼장님! <웃음> 전력 부족해서 배가 안 움직여요 시스템이 <웃음> 다운됐습니다! 야 이거 멈췄다! 잠수함 멈췄어! 우리 차라리 고우 투 디퍼 하러 갈까? <웃음>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너무 무겁다. 이거는 가이드가 필요해. 응, 응. 다 고쳤네. 이제 해줄게. 에. 아니 이 새끼 어떻게 틀었지? 나, 나는 나안못 틀렸데? 재빈이 형 같이 가. 안 돼. 같이 가자.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죽, 죽이지 마. 함장이 미쳤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뒤가. 죽어. 함장님. 아, 아, 탄약이 부족해. 죽어라. 너도 죽어. <웃음> 아, 같이 죽자. 복사하자. 야